야 김은영, 엄마너 없으면 훨씬 잘 살았어. 너, 내가 이러는 게 누구 때문인 것 같은데? 야 은영아.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토마토가 안 열려서 토마토가 아니면 그럼 저거 뭐야? 화면 크게 하는 거?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빠가 오늘 좀 바쁘거든? 다음에 미리 전화하고 와 아빠! 나 숙제했는데